자 옥형경은 이, 이거는 이 개인의 문제다 그죠 먼저 사람이 되든 귀신이 되든 개인이 지은, 지은 죄를 우리는 푸는 것이고 이 살풀이경은 어떻게 인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풀어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룬 도경이라는 것은 이런 길도자다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가르치는 경이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 내가 살을 피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경이다. 너인들 네, 네, 네. 살을 당하지 않도록 행해야 될 경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사람 사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살을 없애기 위해서. 생각해봐라. 사업은 자기 혼자서 사업을 할수 있겠나? 그치? 상대방이 이수야 뭐치고받고 하든지 싸움을 할 거잖아 그러면 내가 저지를수 있는 거그 부부 사이가 있다 하면 내가 부부이 남편을 치든지 남편이 이 부인을 치든지 이래 갖고 이살로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푸는 것이 액살경이에요 이거 인행살경이다 인행 그런데 이는 도경은 어떻게 해? 내가 원래 타고난 것은 이것이다 이 말이야 이거. 네? 내가 태어난 것은 이것인데 내가 올바르면 가고 넘인데 살을 맞지 않으면 이 길을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한경이다이 말이야 푸른 안경이다 이것을 경기를 보면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어떤 공덕을 했으며 나는 어떤 복원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이뤄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서, 올바른 면에 가면, 살에 치지 않고 살아가면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상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충돌해서 살로 인해서 이 공덕이고 뭐고 다 무마되는 거야. 이것이 다 무마되는 경우다. 이것이 다 문화인 게인데 이 살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살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액살이라는 것은 나쁜 살이다 이 말이야. 사람을 죽이게 액기가 붙어갖고 나쁜 살이고 여기는 액기가 붙어갖고 액기가 있고. 이것은 애군으로 우리는 못쓸게 되는 애군이 있는 거야 이것을 딱 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막에 오게 되는 거야 전부 다개인경이 이거는 원경은 기본을 하기 위해서 풀은 것이고 개인경을 전부 다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런 공덕이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이런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타고난 것이 무엇인지를 벌써 다 아는 거야. 아, 거냐 어이, 어이. 바퀴가 전화 좀 받아 있어. 어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덕, 공덕이 나는 태어날 때 어떤 공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공덕이냐 그 다음에 내가 보고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풀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소원은 내 소원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는 살은 사람,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나쁜 살 어떤 살이 걸려 있는 거 어떤 애끼가 걸려 있는 거 어떤 애군이 걸려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딱 풀게 되면 너는 무슨 살 너는 무슨 애끼 너는 무슨 애군 반호제 너는 어떤 공덕으로 짓고 너는 어떤 복운을 가지고 너는 어떤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까지 다돼 이것을 자기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연 인연의 틀에 있는 살을 우리는 제거하는 것이고 저 위에 거는 어떻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에 가게 되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기들은 지금까지 뭐 있니 없니 하는 것은 설명을 못해주고 있는지 없는지 답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는 이 귀신을 완벽하게 풀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치? 자 이런 귀신인연가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귀신인연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모두가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귀신하고 인연에는 우리가 어떤 인연이 있는지를 우리는 풀어내야 될까 이거 자 첫번째는 우리는 조상기라는 것이 있겠지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문제가 약이 되는 기가 있는 거야 그럼 이는뭐 종류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게 나중에 귀신풀이 부하게 되면 되겠지 이거는 머리, 머리 아프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두번째는 우리가 조상기가 아닌 내가 달고 다니는 기가 있다. 이것이 우리는 허주라는 것이다. 허주, 허주라는 것은 가, 음? 거짓 허자에 주인주자다 그렇게 해 올바른 주인이 아니다는 거지. 올바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이. 그래서 이것이 귀신이다. 그렇게 귀신이라는 거다.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우리는 이 신기라는 것이다. 신기는 어떻게 해? 무당들이 가짜를 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신기 발동하는 것은, 이건 신기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당이라는 것은, 무당 무당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이에 뭐 귀신이 보인다 해서, 이거는 전부다 허주야. 무당은 절대로 접신을 했을 때만 이것을 알아야만이 되는 것이 무당이지. 시도 때도 없이, 게, 이거는 뭐 빙의 아니면 신기지. 이거는 빙의하임이 신기다. 그래서, 저, 올바른 무당은, 정말로 그 신이, 딱그 접신이 됐을 때,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우리는 무당이지. 시도제도 없이, 뭐, 가는 사람 귀신 빈대사고, 니의 네 귀신이 뭐, 짱들에 타고 있대사고 어깨에 막 앉아있다 사고 이런 거는 전부 다 100% 막 허주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야. 눈에 뭐, 헛개비신 거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허주라고 하잖아. 그럼 사람들 딱 보게 되면, 어? 그, 이런 허소리 하는 사람들은 딱 보게 되면 무슨 귀신이 딱 붙은 것. 우리 이거 다 풀어보잖아.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귀신 풀이법이다. 뭐, 흔히 다 아는 건데, 뭐. 귀신 종류가 어디고, 어디서 죽었고, 어떤 형태로 해갖고, 어떤 일을 저지를 것이다까지도 우리는 다 풀어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올바른 길을, 내가 인생에서 성공으로 가고, 올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이것이 앞으로 쭉, 바로 탈없이 갈수 있어야만, 이제, 그요 그런데 중간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강남 가게 만들고 남편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뭐 이렇게 쭉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게 자꾸 그래서 인생에는 어떻게 이것이 바로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야 이?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힘들고 어렵게 인생에서 어려운 것을 업장이라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오늘 배운 이 어변이 이것을 끊어내는 거야 이? 자 당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누구말로 병이 들어서 고치는 거와 병을 예방하는 거는 다르겠죠 지그 병이 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병이 들어갖고 우리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병이 들어야만 한다 그지? 그러나 직감이 있고 예감이 있는 사람은 미리 막는 거야 예방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병을 고치는 우리는 치료가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지 치료와 예방을 우리는 병행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천부 육경이 천부 육경 자체가 이것을 뭐 해결해 주는 거 아니야 천부 육경은 기본경이이 경을 풀기 위한 기본경이고 이 속에 자체적으로 푸는 건 이걸 다시 또 풀어야 돼 개인경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귀신과 연계되어 있을 때는 이거와 연계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인연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내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하는 거야.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많이 빙이라고 하자. 우리가 빙의가 하게 되면 우리 순분이 어떡하? 빙의는 어떻게? 자기 조상들이 왔을 때 문제가, 이 구원옥경이 있겠지, 그쵸? 빙하대에서는 당연히 구원옥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이 조상들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인연 재경 가지고도 또 풀어야 내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이 귀신을 푸는 이 내생경 갖고 우리는 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내생경은 나중에 보게 되면 귀신 퇴치경이 돼, 퇴치경 그렇게 신기라든지, 신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귀신태치병이, 우리는 병이 있을 때는, 명의였을 때는 어떻게, 해? 이 사람 혈택 이것을 구명시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병이 들었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은 구병시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귀신병을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겠노? 그래서 귀신병을 치료하는 것을 구병시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명이 잘라갖고 죽을 것을 우리는 구제해주는 것이 구명시식이다. 그래서 구명시식이나 구명시식이나 거기 그건데 이렇게도 서고 이렇게도 서는데 병, 실질적으로는 병이 들었을 때 이것이 구명시식이고 이것이 기신병이 들었을 때 누구 말나 우리가 의학적으로 밝히지 못하지만 기신병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우리는 구명시식을 우리 저 밑에 해봤잖아, 그지? 자, 이런 거고, 이것은 어떻게, 타고나게 어떻게, 이런 짧은 것을 우리는 막아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구명 시식을 한다. 어쩌면 구명 시식은 예방이고, 이구명 시식은 질병을 치료하는 거야. 이거는 죽는 것. 우리는 특출한, 이거, 이거 뭐 사고라든지, 돌발 사고라든지, 추락이라든지, 이런 걸 죽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구명 시식을 해야 되고, 병들어서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구병시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절차와 방법이 조금 다르지 그러면 우리는 살풀이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 실질적으로 살풀이는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살풀이 할 때는 원래는 우리는 구원옥긴갖고 우리는 조상풀이를 먼저 해야 돼 조상들이 관련돼요 조상지들이 관련돼 갖고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좀 벗게 해야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행 살경을 하는 것이고 살경으로 우리는 치해야 되는 거야 이 살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제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내가 올바로 가는 길을 풀어내기 위해서 인운 도경으로 우리가 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품은 내용을 흔히 안다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100% 다 안다는 거다. 이.